되게 크다 이집은 근데 약간 침수집이긴 해 어? 가구도 있어 오 쭈왕 이렇게 된거 물 막고 옮길까? 여기 살까? 우와! 여기 케빈이가 원하던 랜턴도 있고 집주차 들어 집주인이 있다고? 어. 너 뭐해? <웃음> 여기 뭐가 있어? 다이어리 적는 거랑 이게 어, 리서치 테이블이야 그래. 어! 여기 있다! 야, 이거 해가면 돼 그냥. 오. 아니 여기 살자 해지 말고. 응. 어. 아니 근데 여기 사는 건좀 그래. 침수야 집. 그래. 집세 물새는좀 그래. 이것도 해야지. 어? 야, 이것도. 교환. 교환. 여기. 프레이드맨. 히터북. 어, 야 이거 열렸다. 우리 저 탑을 새로운 본거지로 삼을까? 저기 있는 저 탑? 어 그럴까? 좀 밝아 보이는데? 어, 근데 이탑좀 이, 이 이상한 것 같은데? 왜왜왜왜왜왜 왜, 왜, 왜, 왜, 왜? 탑이 이 주인분이 계신 것 같아. 한편아 너 학창 시절에 껌좀 씹었다며? 아 무슨 소리야? <웃음> 공부밖에 몰랐는데. <웃음> 아, 공부. <웃음> 도무데 야매 꼽씹다가 아, 네. 사각석 됐다는데 <웃음> 어어안녕이 예, 사도스 이사 성질 더러워. 왜? 가까이 가 봐. 아, 식 지금. 오오식식 아, 자식, 어디 지금. 야. 오뭐뭐 어? 어? 뭐. 뭐, 뭐. 어, 평화로운 가정을 <웃음> 평화로운 <웃음> 정어 <과정을. 웃음> 뭐야? 케빈이 굽는다 아, 니네 지금 선생님 안 보고 있어. 보고 <웃음> 있는데? 아 보고 있어인아 <웃음> 뒤엔... <이> <웃음> 뭐야? <웃음> 아 어? 좀, 예쁘시... 좀 예쁘시... <웃음> 이제는 어. 이쁘신, 좀 이쁘신. 이젠 없어요. 이쁘신데가 아니라 이쁘셨는데, 어라? 자 마을 찾으러 가보자구나 얘들아. 네. 어 혹시 해독제인 있... 나한테 있는 이건가 아닌데? 걸렸어? 있는 사람 이거 빨간 거 뿌수다가 걸렸나봐. <웃음> 이제 난 진정한 원 포올이 될수 있는 거야 라미야? 아이고, 이거 실수야. 거건할거지 아니야 아니야 실수야 라미야 둘이 싸워 아니야 해, 저기 가줄게 실수야 안녕. 실수야 선생님 해주세요 선생님 마을 찾았는데 알지기 싫어 오늘 좀 바빠서 그래 선생님 저희를 좀 바라봐 주시면 안 돼요? 닥쳐! 내 앞에 빨리 와! <웃음> <웃음> 선생님 나쁜 남자 너무 멋있어요 내 앞에 모여 빨리 연비 아래로 모여 캐지마 빗솔! 가만있어! 태국빙이 내놔! <웃음> 선생님! 선생님! 왜 그러니? 마을 어디있어요 마을은 다 모이면 같이 가자꾸나! 왜 저한테만 그래요 선생님? 닥쳐! 남을... 넌 나한테 말할 권리 없어! <웃음> 뭔 소리지? 자꾸 뭉뭉거리는아 어, 뭐... 어디야? 밑에, 요 밑에 화성이 아, 바로 기... 밑에네? <웃음> 선생님 여기 밑에 화성인 많아요! 많다고? 그럼 잡아줘! 아, 선생님은 비켜. 선생님일 뿐이야! 나 뛰어. 폭력 반대. 아, 나도 알고 싶다. 아우 디트로이트 스매시 쓰고 싶은데 다 죽겠지? 다 죽지. 와. 야이새끼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나 아무 것도 안 했어. 나씨 아무 것도 안 했어. 어 그래. 아트로 아트로. 아트 아, 아, 아, 아, 아, 아. 발톱까지 달성이 바로 떴는데? 어야 마선 카미카제 머신 저거 잡아야 돼. 저거 미션이야! 어 취한다 어, 어디? 어. 잡은 거 같은데? 잡은 거 맞아? 잡았나 본데? 그랬나? 없단다 잡은 거 맞는 거 같단다 아, 없어요? 네. 선생님! 왜 그러니? 저한테 약재료가 다 있는데 음제 능력을 변경해 주신다고 약속하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그런 청탁에 청... 불하지 않아 너 혹시 열혈교사라고 아니? 아 <웃음> 열혈교사 아 열혈교사 김투디? 아니 그런 느낌이거든. 열흘 전 김투디가 투디쌤이었어요? 2D 당연하지. 난 동명 이인인 줄 알았는데. 제 손에 있는 걸 보세요, 선생님. 뭔 뭔데 이게? 이게 라미의 병을 고칠 약이라고요. 어 음. 그러면은 그걸 라미가 회복이 된다면은 예. 선생님이 너한테 좋은 걸 주겠단다. 아니 능력을 바꾸고 싶다고요, 선생님. 그거는 안 된단다 그걸 바꿔 너의 능력을 바꿔주면 선생님은 네. 이청탁을 받은 거잖아 그럼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뺏기는 거란다 너로 인해서 맞아. <웃음> 근데 케빈아 네? 너가 그 약을 주면 은 예. 착한 아이의 점수로 너가 능력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단다 어? 아니야 여기 <웃음>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착한 짓을 한걸다 기억하고 있어요 한 편아 한 편아 어어 어. 이거 내가 여기 대구 익히지 않은 거 있거든? 내가 어. 마크 이거 1.16 버전부터 되는 건데 불에다가 던지면은 이거 구워서 먹을 수 있어 야이씨 <웃음> <웃음> <웃음> 자 그럼 선생님들 따라 가보도록 하자꾸나? 네 오우 대 아, 아, 아파 아파 아, 아, 아파 아, 아파, 아, 아파. 나왜 아픈가 했네 어이 한펜 어? 뒤에서 얼음 쏘면서 오지 마라, 죽는다. <웃음> 안 되겠다면 다 기억하고 있어요, <웃음> 학생들의 한 짓을. 테이크 <웃음> <텐타크> 다운 스매시. <웃음> 아, 잠깐 잠깐, 턱 돌아갔어. 야, 나 죽는다, 죽는다. 나 지금 턱에 안 맞아 지금. 어 디트로이트 스매시. 아. 야, <웃음> 어? 나도 합. 앞... 템 증가했다. <웃음> 수고. 쵸빈아 아, 어, 어, 어? 내가 위에 있다는 걸 항상 잊지마 어, 어 알았어 오, 나도. 야, 여기 대박이긴 해 여기 엄청 오와. 커 마을에다가 우와, 저 옆에 화성기지 있어 우와 <웃음> 어? 역시 선생님 최고야 아파 우와 뭐야 야뭐 쳐들어왔어? 누가 쏘냐? 바, 화성인 저 있다 저 있다 저 저기 있다, 저 있다. 나는 그러면은 권초더미를 훔치고 있을게 아우, 아우. 나도 권초더미 변비한테 예쁜 집 우선권 주세 와 철저히 자기의 영달을 위해 사용하는 <웃음> 진짜 나쁜 아이다 일단은 이거 이 마을에 있는 이화성인들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겠구나 알겠습니다 야, 예. 그거부터 하고 거기에 이 제일 제잘한 친구한테 우선권을 줄 거란다. 와우. 선생님 진짜 공평하시다 근데. 그럼 그러면 선생님은 저한테, 저한테 우선권을 주는 게 아닌 건가요? 선생님은 공평할 거란다. 그럼 실패 아닐까요? 연비야. 아니지. 선생님은 테러리스트랑 협상하지 않는다 했어. <웃음> 그럼. <웃음> 돌뿌리지 마. 돌뿌리지 마. 아저 미사일이 어디서 온할때 화성인 집에서 날라와. 그러니까 U F 뭐? O에서 나 U F O. 아, 어 이거 화성인 집이죠 진짜. 게다가 진짜 신부 신발 있어. 진짜로? 어 우와. 그러네. 우와. 야 어떡해 저 미사일부터 빠게 <웃음> 해야 돼. 야 한패나 아. 할게. 수이 막는다. 한패나 카. 저거 미사일 아, 내가 막는다. 내가 막는다. 용이 되고할 거야. l 렛츠고! g 받았어 받았어. 우와. 나도 갈게 나도 갈게. 대박. 미사일을 아예 막은거야 지금? 어 일단 막아놨어 우측으로 어, 어, 막아놨어 지금 근데 한편은 이쪽으로 다른 친구가 가고있어내돼건 말아줘 <웃음> 어 나이스 오케이 네. 연비가 저쪽 맡아 오케이 우와 야 밑에 우와 무슨 소리야 이거 야, 야 우주선 밑에 TNT 있어 터쳐야될거 같아 불로 지펴봐 불로 우리가 우주선 밑에 우주선 밑에 됐다! 붙었다 붙었다 붙었다 터진다! 어? 많이 안터졌 어. 지금 들어가 어? 야날수 있는 애 안에 들어가 봐! 그렇지! 오. 우와 여기 안에 장치가 엄청 많은데? 어? 이거 운전할 수 있다 흔들 있어 아! 핸들? 아! 아! 뜨거아 뜨거, 뜨거 뜨거 뜨거 뜨거 우와 진짜다 형 핸들 있어 움직이는데? 나 숨을게 나 숨을게 시동 버는 키도 있는데? 아 그래? 우와! 대박! 빨리 타 이거 타고 날아가자! 날을 어, 수가 있잖아 진짜로? 맞게 아, 움직이 아, 진짜. 우와! 우와 아, 대박! 나, 나, 어디? 나도, 나도! 나 타! 에휴 씨 뻥이었니 야 있겠니? 그런 게 막해 <웃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웃음> 이거 다 뜯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아. 오! 우와! 정화하는 그거 아니야 이거? 음, 만들 수 있는 거 많이 나온다 재료 자 일단 얘들아 모여보자꾸나 마을이요? 마을에서 모여보자꾸나 선생님 마을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선생님 마을이 조금 탄거 같은 <웃음> 선생님 집 하나가 통째로 없어졌어요 <웃음> 오 잠깐만 <웃음> 진짜 탔는데? 오 <웃음> 진짜? 진짜 탔는데? 자, 그 일단은 이 오늘 활약을 많이 한 연비에게 집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요 아 감사합니다 오우 오! 어, 연비야 됐다. 저기 돼지 사는 집 있어 거기 가져가 <웃음> 저기 근데 나보 돼지라는 거야? 아니야 아니, 저, 저 집이 이뻐 제일 이집 되게 이뻐 모양 봐봐 축사고 거기는 아 여기 축사야? <웃음> 아비야. 난저 왼쪽에 진짜 집말 한 거였어 <웃음> 아 그런구나 나보고 지금 축사가 예쁘다 그런 거야? 진짜 입에 발린 거짓말이었구나 음..우리 학생들 다 잘해줘가지고 이 별점은 주지 생님이 때를 노렸어! 아이씨 <웃음> <웃음> 왜시엔이야 오늘은? <웃음> 나 3주 벌점이야 그러면? 아, 아, <웃음> 아, 그래 또 벌점을 주는 건안돼 오늘은 시엔이가 춘식이 아주 잘해줬어요 그래서 벌점을 주지 않겠습니다 반납 오늘은 욕을 많이 한 음? 빗소리한테 줄게요. 에? 제가요? <웃음> 선생님이 너한테 속으로 욕을 많이 했단다. <웃음> <웃음> 자 그리고 이제 상점을 줄 거예요. 와! 오늘 잘한 한 펜이 팬이. 한 펜이는 아 오늘 불을 끄고 이것저것 착한 많았다. 일 많이 했지만 연비와 싸우고 애들을 괴롭히고. 네? <웃음> 네? 그럼 벌점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웃음> 그렇기 때문에 상점을 단두 개만 줄게요. <웃음> 선생님 저도 불 껐습니다. 맞아요. 우리 라미 어린이도 불을 끄고 먹을 거를 선생한한테 그냥 주고 칼도 그냥 주고 한런착한 일을 했기 때에에 다섯 개.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니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이 한국에서 한에요 선생님. 제한수한마음이라고에서 한국에서 한국에한 상점 못 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 벌점을 저요. 반납했어요. 아... 어 <웃음> 아, 그래? 벌점을 주면 상점를못 줘? 그럼 그 다음이... 저기, 내 눈을 바라보렴. <웃음> 내 눈을 바라보렴. <웃음> 빨리 상점 반납 안 하고 뭐해. 근데 선생님! 왜 그러니? 저 호필 하나와 해도 될까요? 말해보렴. 잠깐. 잠깐. 친구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미사일을 음. 제가 막았거든요. 아, 어, 진짜? 네, 친구들 못참 어, 선생님, 무슨 저 하나... 하나 잃을 거 있어요. 저희 마을로 올때 한팬이가 뒤에서 저희 뒤통수에다 얼음 날렸어요. 계속 내어요아 왠지 선생님 허리가 이렇게 아프더니만 얼음 찜질 해줬네. 아네 아, 냉찜질 해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받아들겠습니다. <웃음> 아이 모든 걸 알려준 빗솔 친구한테 그러면 상점을 <웃음> 넉넉하게 그래. 줄게요. 되게 많이 준다. 천식 친구 아 오늘 평소랑 다른 아주 착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웃음> 아주 많이. 뭐야 <웃음> <웃음> <10개야>. 야 <웃음> <웃음> 어. 우와. 이지미 캐빈. 캐미도 잘해줬어요. <웃음> 그럼요. 어어 어, 어. 아, 세.. 아, 선생님. 연비도안 <웃음> 줬어요. 아니야. 아, 연비가 4점? 음. 이지 캐빈이는 더 갖고 싶으니? 예. 그러면 케빈이 지금 상점 더 받고 싶은 거지? 네. 받을 거지? 네. 케빈이가 받는다한 거야. 왜 불안하게 왜 그래? 저거, 그러냐? 저거 하나, 하나, 받고 둘, 셋, 안 준다 넷. 그럴 것 같은데 교황. 능력 변경 안줄것 같은데? 자, 선생님은 이제 능력 변경권을 줄 이만 남았네. 네. 와, 케빈이 나까 상점을 받았으니까. 아, 진짜 한 번만. 아, 선생님. 주저? 선생님, 선생님. 왜 그러니? 아까 케빈이가 라미랑 능력 똑같다고 불만이 많았으니까 라미한테 주는 걸 <웃음> 추천합니다. 어, 맞습니다. 추천합니다. 케빈 생각은 어떻니? 저한테 주십시오, 선생님. <웃음> 그럼 케빈아. 네. 너 말고 누군가한테 줘야 된다면 누구한테 주는 게 좋을까? 어, 나 이동기가. 아, 또. 아, 또. 아, 나. 그걸 <웃음> 정말. 저 너무 드려. 어? 제가 안 쳤어요 저거! 저저 저 아니에요! 저 키보드에서 택했어요저 키보드에서 택했어요 저..누구..누구야! <웃음> 그래요 그럼 케빈 어린이도 오늘 근데 정말 잘해줬어요 케빈 어린이 이 솔선수범에서 잡지 <웃음> 않겠네 저거 누구야! <웃음> <웃음> 케빈 어린이! 네말하세요 갖고싶어요? 갖고싫어요 갖고싶어요 저는 일단 케빈 어린이한테도 하나 오 라미 어린이한테도 아 씨. 아 씨. <웃음> 능력 써 봐. 너네 써 보라고? 응. 이레이즈다. 아! 아. 아, 야, 능력 쓰지 마, 캡이나. <웃음> 그래. <웃음> 눈깔아 온. <웃음> 어, 지금 친구한테 말 그게 뭐니? 너 능력 바꿔. 어? <웃음> 어? 너 능력 좋잖니. 한번 뭘까? 어, 제발. 제발. 저건 뭐? 뭔데? <웃음> 오? 연비랑 똑같아졌다. 아, 아니지 진짜... 어, 어, 어, 뭐. 는날아가게 빨라. 오, 쟤는 나는 아니야. 나는 속도 엄청 빠르다. CN은 뭐야, 내... 이거? 저거 뭐야? 저거 뭐야? 같은데. 어? <웃음> <웃음>